Move. Woo. Woo, woo, woo.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다 너무 너무 너무 너무 너너에 너무 너너에게서 야, 왜 이럴까 너만 생각하다 라라라라라 날아올라 바로 그때 어떻게 두벅두벅 네가 걸어와 불라불라 얘기를 하지 무슨 말을 해도 들리 박수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좋아 좋아요 보여주세요 좋아 잘하고 있어요 난 소심해 고민해 너를 떠올릴 때면 얼굴이 새빨개지는 아이인걸 내가 왜 이럴까 너만 생각나 라라라라라라 날아올라 바로 그때 어떡해 두근두근 네가 다가와 사기자고 대시를 하지 뭐의 목소리 싶어져 yeah. 그 okay. okay. okay.